서생활 5년 동안 정말 악착같이 모아서 좋은 여자 만나면 행복하게 살아야지 않은 작은 소망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사람이 펀드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펀드로 5천만원을 투자해서 3천만원 수익 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마 2년 전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 나도 해보자. 펀드를 하려면 주식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데 이때부터 인생 막장으로 빠져든 됩니다. 처음에 CMA 계좌를 개설한 후 펀드에 천만원가량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주식 계좌에 남은 돈 500만원, 주식이라는 건 생판 몰랐는데, 500으로 우량주나 넣어볼까 했는데, 이게 실수였습니다. 500으로 시작한 돈은 1 천만원, 2천만원 결국엔 8천만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제가 주식하는 당시에는 미수가 가능해서 3위로 결제, 아시죠? 정말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을까? 후회만 듭니다. 처음에는 우량주만 해야겠다 했는데, 이게 손실이 커지다 보니 테마주에 기웃기웃. 결국엔 8천만원에서 2천만원이 남았는데 이때 그만둬야지 하고 큰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가지 않아 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천만원이 결국엔 8 0 0만원 제가 자동차를 3천만원짜리 끌고 다니는데 아직도 할부금이 남아있습니다. 약 18개월 남았네요. 어제 오랜만에 통장 정리를 하였는데 통장에 한때 1억 3천만원이 있었더군요. 그런데 마지막을 보니까 1,500만원 남았더군요.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아직도 홀로 전세 3천에 자동차 알부로 타고 다니는데 남은 돈이 1500만원이라니요. 5년동안 모은 1억이 정말 허무하게 사라졌네요. 주식이라는게 정말 무섭더군요. 돈을 잃다보니 정신과 육체도 황폐해지더군요. 평소 욕도 안하던 사람이었는데 정말이지 주식시장 신물이 납니다. 솔직히 이런 말 어디가서 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마 마지막으로 하소연하고 떠나고자 합니다.